자주 쓰이는 단어들 제품 플라스틱 제품 화학 제품 유기농 제품 자료 공부 자료 2015년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충분하다 충분히 충분하게 충분한 시간 충분히 높아 의자 충분하게 가져와 주세요. 기술 대화기술, 첨단기술, 기술적인 부분 모으다, 모이다 샘플 좀 모았어, 아이디어 좀 모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생산, 생산하다, 생산되다, 생산적이다, 대량생산, 생산적인 대화. 제품 생산 기술. 자료를 충분히 모으세요. 엄격한 제품검사 인상적인 자료를 발견했어.